<웃음> <웃음> 이게 진짜 웃기다 가웃데내지잖아나가는데야 <웃음> <웃음> <사진이잖아. 웃음> <지금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이거 진짜... 저거 다 먹었지. 제일 뽀뽀. 제일 뽀뽀. 제일 뽀뽀. 제일 뽀뽀. 제일 뽀뽀.